네, 패키지부터 살펴보면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헤드가 껴있는 것까지 3개 있습니다. 스파이더맨 헤드 2개 있고요. 톰 홀랜드의 헤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미줄 파츠,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아주 고급진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눈 파츠도 갈아 낄수 있는 게 3쌍이 들어 있고요.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벗었을 때 여기 있습니다. 나노 스트라서뭐 어,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알아서 하는 거라서 이거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 들어 있고요. 자, 손은 양쪽으로 4쌍이 더 들어 있습니다. 요 안쪽에 보면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. 그리고 밑에 층에 보게 되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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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가동성은 이 안쪽에 이, 이, 이 라첼 관절이에요. 안쪽에 쪽 조 움직일 수 있도록 앞뒤로 견관절 안쪽에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중관절 네 그래서 접히는 게한이 정도 접히는 거고 오요런데 디테일 아주 좋죠 이런 데가 원래 사실 아크릴릭터가 나오는 불빛이 나오는 데인데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줬어요 뭐, 이건 제가 나중에 형광도료로 칠해줄 생각입니다 아 이것도 접었다고 여기 봐서 주름 잡힌 거봐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주 어쩔 수 없죠 뭐 에이, 이게 제일 그게 약점이에요 이 흉부 쪽에도 네 이렇게 관절을 만들어 줬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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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트 때문에 네, 여기도 약점이 드러나죠 다리를 올리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접힙니다 옆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가 이제 접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조금 안타깝죠 무릎은 이중관절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거 분명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여기 수트의 재질을 다르게끔 표현해 준거 너무 좋습니다 부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발목도 잘 돌아가고 앞에 쪽도 잘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고정적, 고정성이 적고정 없어요 그냥 덜렁덜렁해요 여기 신발 여기에 마블이라고 써있네요 어? 뒷모습 특이한 게 이제 쓱 지나가면서 보면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요 왈도 때문에 왈도를 낄수 있게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이언 스파이더 요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, 스파이더맨에게 있어서는 아주 뭐 굉장히 기본적인 포징인데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게 수트가 다 늘어나고 막 뜯어져 버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용기를 내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이 정도만 잡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전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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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톰 홀랜드의 헤드를 한번 껴봤습니다. 톰 홀랜드 그냥 여기 나왔네요. 네, 몇칠 전에 한국에 왔었죠?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톰 홀랜드의 아이언 스파이더 피터 파커였습니다.